안녕하세요. 로블록스 게임을 OBS 프로그램으로 녹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블록스를 구글 검색창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 고를 나 보겠습니다. 명하세요 로블록스 다운 및 설치. 다운이 됐어요. 플레이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다운. 시작 옷 입기 남자 다음 노블로스 게임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녹화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OBS를 검색합니다 OBS 사이트로 들어가서 OBS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윈도우나 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OBS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클릭하세요 출력을 누릅니다 출력에서 녹화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녹화 경로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품질을 방송 품질과 동일하게 선택하시고 녹화현식은 mp4 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디오를 클릭하시고 오디오는 48kHz 선택하시고 비디오는 기본 해상도를 1920x1080 출력해상도 1920x1080 그리고 60프레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하단에 적용과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정이 다 끝났고요 OBS 아래 하단에 장명목록과 소스목록이 있습니다 장명목록 1이라고 지금 돼 있을 건데요 만약에 없다면은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목록을 추가하실 건데요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게임 캡처를 클릭합니다 소스만들기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특정창을 캡쳐하고 두번째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클릭하시고 지금 로블록스 게임이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로블록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게임이 있다면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로블록스를 클릭할게요. 선택하고 나서 하단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지금 게임 캡처라는 소스를 추가했더니 이렇 게임 게 화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디오 믹스 라고 있습니다 데스크톱 오디오가 게임 소리 인데요 제가 게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지금 음속으로 해놨어요 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요 게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줄여 놨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마이크 오디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이크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끄고 싶다 하시면 은 여기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마이크를 끄시면 돼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키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게임소리 끄고요. 녹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방송시장 밑에 보면 녹화 시작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 중단이 돼 있고요.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에 녹화를 끄고 싶다 그러면 녹화 중단을 클릭하시면 녹화 중단이 됩니다.